하레나, 아하! 보라요 어때? 예쁘게 된거 같아? 어 하늘이 네 손재주는 정말 최고인 거 같아 인형 머리가 너무 예쁘게 변했다고히히 <웃음> 아이 뭘 이정도 가지고 아니에요 제 산발이었던 머리도 정말 예쁘게 바꿔주셨잖아요 허허 <웃음> 고마워요 쌍둥이 미용실 <웃음> 좋아 얘들아 뭐하니 어 언니 왔어 어 언니 갑자기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왜긴 오늘 쉬는 날이라 놀러왔지 그래 우린 인형 놀이하고 있었어 그래 어떤 인형인지 한번 보자 나도 인형 좋아하거든 어 우와 인형 머리가 너무 멋진 거 아니야 와!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인형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 왜냐면 우리는 쌍둥이 미용실 스타일리스트니까. 뭐라고? <웃음>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내 스타일도 맡겨 볼까? 쌍둥이 미용실에 온걸 환영합니다. 먼저 언니, 이 양갈래 머리부터 어떻게 해야겠다. 그렇지? 잘 부탁해 어, 우선 세미 방으로 가자 고고 준비되셨습니까 손니 부탁해 손님 머리를 잘 풀러주고 살짝 빗질을 해주자 다지런히 모아서 다시 빗질을 해서 고무줄로 단단히 고정시키고 머리카락을 잘 말아서 다시 고정시키면 완성! 예뻐? 언니 예뻐 언니 이목구비를 훨씬 강조해줄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해볼게! 부탁해! 먼저 베이스를 바르고 톡톡톡톡 아하늘아! 내 눈! 눈! 아, 그러게 눈좀 감고 있지 그랬어 그 다음은 눈썹 차례. 언니 눈썹은 있긴 한데 흐린 편이니까 조금 진하게 일자 눈썹으로 그려줄게 그래 알아서 해줘 먼저 왼쪽 눈부터 다음 오른쪽 자 눈썹 완성 이번엔 아이섀도우 이번엔 내가 화장해보면 안될까? 안돼! 보라 너또 이상하게 할거잖아 <웃음> 들켰네 어 이제 빨리 해줘 나도 약속 있단 말이야 언니는 이목구비가 뚜렷하니까 자연스럽게 해줄게 그래 부탁해 빠른 척부터 잘하고 있는거 맞아? 맞아 안심해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주면 완성 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려줄게. 아 이번엔 내가 진짜 하자. 안 돼. 내가 할 거야. 아이 한 번만. 어쩔 수 없지. 이번 한 번만이야. 나도 많이 연습했다고. 보라도 이상하게 하면 알아서 해. 알았어 언니. 먼저 왼쪽 눈부터. 다음에 오른쪽 눈도. 이라인은 내가 완성 생각보다 잘했네 보라 정말이야? 믿어도 되는거야? 그렇대도 마무리는 네가 해줘 하느라 알았어 이제 언니 속눈썹 붙여줄게 속눈썹까지? <웃음> 빨리 해줘 자 언니 기대해 그래 완성 이번에 음영을 주고 나머지 블러셔랑 립까지 마무리 해볼게 얼른 해줘 궁금하다 먼저 블러셔부터 오똑한 콘데 완성 마지막으로 입술 잠깐 입술은 내가 고를게 음 이거 나이 색으로 할래 알았어 언니 자 완성 나 예뻐? 언니 정말 너무 예쁜 것같아 그래 언니 앞머리도 굉장히 멋있어졌어 그래? 거울 한번 볼수 있어? 물론이지 거울 대려하겠습니다 우와 이게 정말 나라고? 우와 정말 너희들 솜씨 좋구나 아 정말 고마워 얘들아 아이 뭘이 정도를 가지고 언니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우리 쌍둥이 미용실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뭐라고? 감사 인사는 다음번에 제대로 할게 나 사실은 약속 있거든 잠깐 언니 왜 무슨 일이야 빠진 게 있어 빠진 거? 더 이상 어떤 게 있는데 기다려봐 자 언니 이 티아라를 쓰고 오드리의 뻥처럼 하고 나가봐 언니 근데 오늘의 느낌은 정말 오드리의 뻥 같아 한번 써봐 그래 고마워 얘들아 어디 한번 티아라를 써볼까 <웃음> 와 언니 정말 예뻐 <웃음> 얘들아 아참 부끄럽게 아무튼 너무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안녕 안녕 안녕